ᄒᄒᄒᄒ, 뭐, 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방금 전에 들려준 소리는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바로 비야기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야기 비야기가 뭐냐 뺑아리죠 뺑아리 야, 뺑아리 엄마 아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센스 퀴즈 몇 가지만 하고 비야기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난센스 퀴즈 같은 거면 닭이야기 해야겠죠 잘 아시는 거다 닭 중에 가장 싸가지 없는 닭자두절 하면은 까딱입니다 까딱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잘 아시죠 호딱입니다 3절 하면은 호딱 그래 닭이 거의 다 죽어간다 그러면 파닥 파닥입니다 파닥 자 닭이 완전히 숨이 멈췄다 그러면 최절 하면은 꼴카닥입니다 딱히 키를 끄는 것 같다가 내 먼저 두두자로 하면은 닭 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센스해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몇 가지 했습니다 오늘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한게 아니라 딱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지금부터 장판을 깐 겁니다 덕석을 깔아 놨으니까 지금부터 이 예, 놀아 봐야죠 이딱 예, 부부가 있어요 알 장사를 합니다. 엄마 다키 알을 넣고, 아빠 다큰그 알을 아파트 단지에 가서 팔고, 내일 들어옵니다. 그것이 일상이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 팔고, 다섯시 이전에 꼭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날, 다섯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여섯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엄마 다키 열이 살 받습니다. 이 아빠 다키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 어디서 바람 피우나? 색시 만나나 이렇게 눈을 뿌뜨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7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8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둑어둑해지니까 엄마 다키아빠닥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 가니까 아빠다이 계란을 팔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계란 사이소 계란 사이소 이러니 계란이 팔리겠습니까? 엄마 닭이 아빠 닥을 보고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계란아빠 계란아빠 계란아빠 계란아빠 이렇게 외치고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생산자가 집안나는 계란이 왔어요. 알이 굵은 계란이 왔어요.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계란 몇개안 남았는데, 그드도다 가져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계란도 사고, 그리고 이 계란 남는 닭토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필땐아빠답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